일주년이니까 브이앱에서 단체 인사 했었나? 거의 안 했었어요 할까요? 오케이 원 V l i v 앱은 완전체진다. 그죠? 그때 한번 찍었잖아요, 저희. 단체 VF. 사진, VF. 맞아요. 그때, 맞아, 맞아. 나오고 거의 하루... 응, 음, 리키 딱 나왔을 때. 리키 나온 날이었나? 응, 음. 그런, 그런 사진? 그 사진 찍은 날. 아. <웃음> <Yeah. 웃음> 어, 근데 V l i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다같이 않나요? 만하니까 네, 한번 봐. 근데. 그러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다들 강의. 강의 예. 우리 커버 해가 지금 딱1년 정확히 1년 전에 아이언드 막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몇 시? 6시7시 일곱. 아이언드가 몇 시야? 저번에? 그러게. 한 번도 막방을 번쩍 써서 한 번도 그러니까. 근데 만방이랑, 예, 막방이랑 좀 일찍했어요. 아, 사실이요? 근데 이 날에 우리 이그 생방송이요. 새벽에도 그거 했잖아요. 그 라이캠. 아 맞아요. 근데 리허설. 맞아요. 엄청 새벽에 나왔어. 첫 일찍 가아 진짜 새벽이었어. 그래서 그때 라이캠 하고 막. 아침에 아침에 간것 같아. 다음 그아아그다그그다그다그아 맞아 맞아 그아그때음그고생그 다음 그그날못 잤는데, 떨려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그 다음 그그 다음 그 다음 그다다 다음 그그다그그다그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다그다도그 다음 그다그다그 그립다기그 그립긴 너무그랬어같던안되겠 뭔가 좀 <웃음> 허전한 느낌이 있나봐 너무 어, 막케리 형이랑 응. 그때 마지막 날 응. 어디 어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케이아 <웃음>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얘기 같더라짜 벌써 1년이에요 진짜 아, 아 진짜 벌벌 빨리 다어 제일 지내지 제일 지내고 어 오늘은 말있 어, 그니까. 아, 정말 <웃음> 아, 진짜 할 말이 없나 생각어 사실 저희가 이 거. 엄청난 안무 연습을 하같잖아요맞아 안무 연습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살짝 잊으시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 야. 굉장히 좀 체력이 안 좋아졌어요 어, 힘이 빠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날이니까 안경 막 우리 실트도 안경 언제 샀어요? 성훈 형도 어? 아이가안 돼요 v e you. I love you. I love y o 볼까요저도수 y o 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같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네, o u 실 love you. I love y 제 나랑 진짜 프레임 텐가봐요? 뭐야? <웃음> 뭐야? 야 뭐야 <웃음> 저거 <웃음> 와 뭐야 레즈였는데요? <와, 웃음> <웃음> <웃음> 귀엽네 이게 난거 같아 근데 정원이는 약간 꿀텐는잘안 안 어울린다 네저 안경 시력이 좋아서 안 써도 돼요. 나도 시력이 좋아 나도 시력 좋아 응? 그냥 쓴 굳이 그 쓰 얘는 진짜, 야, 진짜 난 진짜 이해가 예, 예, 이해를 쓰니까. 못 하더라고 자기 맨날 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써야 난 인생이 그걸 써가지고 난 진짜 너무 지기지했한데 원래 전 안경 많이 썼어요 저도 애기때 안경 썼었어 나 그래? 오. 눈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이블루라이못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이게... <웃음> <웃음> 자시 이제 화면 볼때 제가 영어 좀 읽을까요? 꼭 좋아요. 포기. 포기가 뭔지 알아요? 포기. 포기, 포기. 포기하지 말라니까. 피어오르지 않기 배척 포기. 뭐지? 떡볶이. 어. 포기. 포기. 아니. 뭐지? 포기하다. 아니. 기만. 나는 무슨 거에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헨슨 잘 생겼다. 아. 아 근데 그게 뭔아 뭐, 뭔지 모르겠어. 요 어, 제이크 영 영어 영어 교실. <웃음> 영어. 어제 보니까 잘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어제 어제 잘 하더라. 영 아, 나우스가 어떡번 했어? 성훈이 교수 같다. 성훈 <웃음> 교수 같다. 교수? 교수님. 네. 교수님. 정성호. 가 똑똑해 다이 형, 제어어립도요 감사합니다. 감 무서워. 그무서운 아, 맞다. 저희 그거 나왔잖아요. 응? 그 다 임트로 맞아 맞아. 에훨제이크 형의 나레이션을 훨씬 느는 거 같아요. 그거는 노래 영어인데. 나 진짜로 <웃음> 금방 해게 <해요>. 그것도 되긴 <웃음> 해. <Android> 하는 시간이 <웃음> 네. 줄어졌어. 훨씬 줄어졌어. 아니다. 이제 믿고 듣습니다 항상 아서사. 이번에도 예, 많이. 아, 저 발음이 좋아요. 고주 발음이 섹시해. 예. 다시 말하자. 훨씬 <웃음> <힘들어>. <웃음> <웃음> 난얘난는그 예, 얘가 그 뭐냐 다른 나레이션이랑 들 같이한 게 있는데 왜 항상 얘 예, 나레이션을 말결볼 수밖에 생각이 안 나지? <웃음> 그게 <웃음> 처음 거예 그게 처음 거잖아아니요 그거 그거잖아요. <웃음> 직접 형이 쓴 거. <웃음> 뭐? <웃음> <웃음> 뭐가? 아닌가? 아이덴드아 아니구나. 아, 뭐, 아, 아, 나레이션, 아, 나레이션 아이덴드 때부터 시작했네. 맞아요. 정을 찍어줬잖아 그때. 그래? 그때 그 동아체. 그때 그아 그때 그 동아체. 그때 그아체 그때 그 동아체. 그때 그 동아체. 그때 그 동아체. 그때 그 동아체. 그 너의 그래도... 아 <웃음> 인생 그렇게 운명이 된 거야. 가는 길에 그 뭐냐 N.I. 아, 네. 아. 그, 아. 찍고 아 맞아요 가자마자 N.I.부터 찍고 사실 사실 뭐 하는 와. 건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라고 하는 게 1년? 그게 일년? 일년? 무슨 촬영인지 그게 어떻게 일년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빨라 시간이 빨라, 너무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뭔가 까마득하지 않아? 뭔가 어디서 1년온 길이 항상 어. 생각이 안나 맞아요 뭘 했는데 뭔가 그냥 쑥 하고 있지 않아? 한건 많은데 어한건 많아 근데 너무 약간 빨리 지나고 근데 중가맞 그 지금 느끼기에는 좀 가는. 그러니까 막상 할 때는 되지 만으로 말이아 아, 이게 지나가는 건야 추억이 나요. 추억에. 그때 처음에 산 가서 아, 우리 뭐 아. 찍었잖아. 산은 호명 호명 어, 산. 은산 얘기인 하지 맞아. 산 얘기인 나. 아아 그거 그 저희 그, 저희, 그, 트레일러. 저희 아, 트레일러. 트레일러.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아니고. 아 진짜. 그때 아, 저 계속 아, 뛰었는데. 트레일러 그 산. 아맞 뛰는 거. 그 처음 거기뭐 말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엄청 추웠던데 어. 아, 거기? 아니 아그 제주도 말야 말은 아니에요 제주도, 제주도 아니야제주아니 네, <웃음> 산에, 산에 많이 갔네 요가산을 <웃음> <웃음> <웃음> 많이 갔네 <웃음> 그래그 선우 산의자에있아요아그형 <웃음> 아, 그, 그 진짜 아 선우 아아 그때 을 아이 추는데아시작 내가 아아 안먹 있었어 아, 나 진짜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네 와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그래볼 일 내가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좀 무슨 운동새냐 솔직히 난 같아. 난 진짜 너무 난 너무 운동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진짜 <웃음> 너무 추우고 죽겠더라 진짜 근데 진짜 옷이 꽉껴입고하트까지 입어도 너무 추웠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음. 음. 그때 겨울 약간 늦겨울이 기억이 아. 없나? 거의, 거의 그냥 아, 초겨울이지 초겨울 초겨울? 겨울, 네. 겨울... 약간 그때 막냄새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노래 막. 지금 냄새가 음, 남... 기억이 안 없잖아. <웃음> 냄새가 안 나. 아까 전에 멕키스 먹고 왔는데 냄새가 안 나. 저도 아직 100%, 안 100%, 안100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송소도 지내던 냄새 같아아 진짜? 저정도 그래도 우리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요더 이제 완벽한 컨디션이 점점 되고 있는 거같요 근데 일부러 음식 먹을 때 매운 거만 골라서 먹어요 <웃음> 매운 거 느껴지니까 그국은 그러면 저희 약간 볼래요? 한번 봐볼래요? 본드만 <웃음> 볼래요? 아, 아,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네. 1주년 네. 네. 아저기나다 아, 아, 1주년 이래 그거 래제 누구냐? 아못 보겠다 진짜 아, 아, 못 보겠다 아, 저때더 어렸어? 야, 젊다. 아, 아, 아, 젊다! 저 못해요 진짜 누구세요? 아, 젊다 니키 왜 이렇게 귀엽네 아, 희승이 형왜 이렇게 젊어? <웃음> 젊어 <웃음> 어, <웃음> 지금도 젊어 지금도 젊어 1년밖에 안 돼. 와, 와 진짜 이렇게 어려워 아, 여기 나 니키 <웃음>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키 진짜 귀엽다 <웃음> 아, 맞아, 이날 받았다. 이때. 이날이. 하나, 하나, 아, 이 아,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야, 웃음> 이날이. 아, 뭐야, 이 아, 뭐야, <웃음> 이 <텐션이 왜 깊다운 웃음> <때인데. 웃음> 아, 이이 <근데 웃음> 아, 이날어 이날이. 아, 이이 <너무> <웃음> <안 좋아>. 아, 이 <웃음> 아, 이날이. 아, 이이 아, 이 아, 이날 아, 이 지금 한번 하면 안 되겠다. 못 보겠다 진짜. 어우 울이네 진짜 못 보겠어. 진짜 와. 애기네 애기.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사 없었네. 아 이거 없어. 원투 커넥이 없잖아. 왜왜또 봐. 그러게요. 아 이거 다른 거잖아요. 인사. 일단는 원투 커넥이 없었와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때 엔에프는 내 나이가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정원입니다. 뭐야? 진짜 긴장한 그... 뭐... 어... 그좀 올라갔다. 진 면접 보러 아, 긴장한... 히히히 <웃음> 히야 뭔데겠어? <웃음> 아, <못 웃음>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뭐야? 근데 너가 너가 아이디야? 뭐? 좀 앞에 뭐 붙이자고. 아, 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직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어, 나는 지금 긴장했어. 나는 저 뭐야? 너네한테 어... 저기 어디 나는 네. 아, 아, 그니까. 어. 아야 개고. 현실인가안하냐 돼. 저것도 저희의 뭐 저희잖아 그니까. 저희. 어때? 그만큼 많이 성장한 요 성장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부끄럽다 아, 뒤에서 뭐라고 요뭐 호주에서 왔어 호에서거 저도 정해주시면 안돼다 섹시해서 <웃음> 호주가 <어딨니깐>. 아, 그거 홀릴 건 그렇게 했, 했는데 안나는거 하지 마! 하지마아난못겠아 <웃음> 아, 너무 귀여운데 지금은 네. 아, 똑같아 저거 언 진짜 그... yeah. 저거 근데 리허설 때정이났잖아아아다어다 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매 <매정> 그만해 <웃음> 난그슨저 어떤이 너무 가만있지게. 얼굴 빨개진다. 음. 부끄러워 가지고. 완전 되게 최첨답니다 와. 아. 박리뷰에서 봤었는데. 아, 박리뷰 때 이게 처음 그렇게 네. 됐어요 신기한데요. 음. 이렇게 진짜 오, 신기하다. 박리뷰. 음. 아, 미 아, 거네. 박리뷰 안한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 계속 트았는데 맞아. 저 아직 안 했는데. 계속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박리뷰. 야. 에피소드 어지 이거 아니야? 야. <웃음> 야 어, 아니, 거 안경 뭐라고 한 차도. 아. 그니 안경? 어, 소리 모르건. 아, 안경 말 거지? 뭐야? 안경? 음. 안뷰 안경. 안경 말한 거죠. 리뷰형, 박리뷰. 뭐야? 그거 아닌가? 그냥 그귀 아, 아, 어, 네, 어, 아, 아, 아. 뭐야. 아, 그거 뭐는 차도 다 알아요. 이만만에 <웃음> <웃음> 다시 서고 아, 1년 만에. 이리, 우리가 이러면 아, 아,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다시 모였으니까 어 다시 만들어 볼까요? 수식어요? <웃음> 수식어를? 예, 응. 년 후에 이 이거 또 멋있게. 1년 후에, 또 후에, 또 보시듯이 1년 후에, 후에 이걸 보겠지 야. 우리 매번 이렇게 하게 한, 하면 안 되는 엔진 분들이 정해주는거어때요 이번에. 어, 이제 엔진 분들이 저희 많이 아니까 1년 동안. 그 동안 어, 저희를 얼마나 많이 아셨나. 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생각하는 수식을 엄청. 아직 또또 그런 거 해주시면. 대신 그거 해주시는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 아 그러면. 안돼. 네. 네. 어 엔딩 때몇 명이 있는데도 제. <웃음> 한번 들어볼까. 지금, 지금 두분 말해줄 거야. 35. 분 일단 30. 그러면 선우를. 아, 없이. 해. 35만 분 선우. 오케이. 도너 해라. 열칠세 닉네임으로 1년 됐으니까 도너 해. 외국 분들이 진짜 u n t e r toy 또, 또 n t e r I'm a toy hunter. I'm a toy hunter. I'm a toy hunter. I'm a toy hunter. I'm a toy hunter. I'm a toy h 아, 그렇지. 진짜 똑 같은 것 같다. 애교 천재 떠누입니다. 오케이. 그걸로 갑자. 츠고1년의 모습이 훤히 보인다 <웃음> 아, 1 0 대신에 인터스텔라 명이었고 아, 그거. <그렇지>. 오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No! 아까 <웃음> 아, 뭔지 알아어요서 노! 피아노가 재밌게 봤들 <웃음> 되게 떠누가 많네 떠누 선우 매리미 아,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좀있으니 <웃음> 러브 유앤이더 더욱 기쁘게? 기쁘게 포기하 희승희에게 his heart. I'm n 해 말해 말해 m n I'm n o 해 a bad. I'm not a bad. I'm not a bad. I'm not a bad. I'm not a bad. I'm not a bad. I'm n o 까 a bad. I'm 본인들이 갖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 a 어? d I'm 도는. 형이 약간 원하는 그런 거 있어요? 어? 듣고 아, 싶나요? 표기 상관없어 맞아요 어. 엔진 분들 이렇게 불러주수 있을 것 같다 어. <웃음> 근데 이미 아니. 나왔으니까 그냥 애교천재 <웃음> 선호로 할게요 오? 어? 오케이 할게. 너무 이게 애교천재 선호 무대천재 선도 있다 이제. 무대천재 선호도 좀더 좋긴 한데 무대천재는 제일 큰거 아니에요? 무, 무천 네. 무천. 네. 무천. 네. 무천 NLF 거지 네. 맞아 n l 아 근데 저는 애교천재 <웃음> 선호로 할게요 오케이 네. Let's g e 진짜... 스포일러 천재 선호도 있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 스포일러 선호도 있었어 니키야 스 니키가 아 뭐가요? 스포 하면 니키야 진짜 스포는 이승이 아니 스포? <웃음> 스포? 아니 아니 스포? 스포? 어, 나 진짜 너 옛날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네. 템마스 맞아 맞아 데뷔 템마스도 그렇고 너또뭐지 그거밖에 없 거기까지 이승이형 아무튼 많아 아직 얘기를 못하는 거였 저희가 엄청 잘하고 싶어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네 저거, 저저 저거, 저저거거기좀 네. 저아아 또. 아. 저저 예. 아 근데 나도 한번있 <웃음> 아저피바라아 아, 맞다 너 비바라 아, 너무 했잖아 주문 <웃음> 그럼 우리가 뭐, 아, 뭐 아니야 화면 <웃음> 안 되는 거 몰랐어 그걸 눌아 진짜 했어? 해, 그냥. 아니요, 안 아, 네 그냥 아니야안 했는데 아 나중에 그럼 한, 그렇게 그 하고 음. 한 명씩 이렇게 딱 하나 어, 하나 할까하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거난 뭐하지? 안경 잘떡 실험한 박성원입니다 실험왕. 아니 근데 이게 자꾸 왜 과학, 과학자가 되더라고 <웃음> 이런 거 쓰면. 이제 리뷰왕 말고 실험왕이나. 근 그럼 어때? 내일은 실험왕. 콘셉을를 그러면 방디비할때 무료가 아니라 쓰는 거어 근데 그거 괜찮아 거야. 약간 아, 일부러. 아. 괜찮아요 그럼 나도 또 하면 아. 나 쓸게. 아.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그동안 약간 데뷔했을 때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랑 뭐가 달라졌는지 근데 다들 좀 알겠는데 근데 저, 난 비슷한 네. 아니, 좀, 좀거 아니야 아니 난가좀 뭔가 좀패션한박잖아 조금 더 어른, 어른스러워 좀 어른스러워지기는 거,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어른왕 박성 어른, 왕왕 왕? 왕에서 어? 어른 어른왕에서 이제 어른왕 어른왕에서 어른 이거를 어른왕이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어른왕이라고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 있잖아. 그럼 어른왕자로 그러니까 어른 왕. 그거는 왕. 초이스, 두 가지 초이스 그래야. 하시라고 그럼 어른은 이제 네. 실제로는 뭐예요 어른을... 실제로는 어른왕도 맞죠? 이제 어른 왕자에서 어른 왕이 됐으니까 그럼 미치. 이제 할 때마다 어른도 이렇게 아, 스무 살이 됐으면 어른 이제 어른은 이제 어른 이제 어른난이어른난이 이제 어른 그럼 너 듣는 사람평가 그러면 어른 왕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른을 약간 흘릴게요 발음어른어른이어른이 사실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근데 개이 괜찮데요 어른 괜찮아. 괜찮아. 어른 어른 어른 어른은 진짜 어른어른 어른 좀 이상하지. <웃음> 번지점프 뛸수 있는 박성원입니다. 번지점프 그몇 미터쯤 말했어? 몇 미터에서 뛰기 초반에서 번지 번지라고 했었지. 아 그러면은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1년 뒤에 번지점프 뛸수 있는 박성원입니다 파이브 건물에서 파이브. 지난 시즌 최 국내 최대 높이야. 정도면. 오케이 그럼 정원 저도 추천. 정원 recommendation. 저도. 칭찬해주세요 랩코맨 원래 뭐였지? 칭찬 원래 뭐였지? 랩 양정원 아니면 랩코맨 랩네난 저때도 월방지지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V l 하면 막 살인미수 보여달라는 분들 진짜 많아살인 <목소리> 네. 아, 많이 너, 안 해. 아 뭔지 알아? 살인미 일년 예. 기념 일단일년 기념은 아니지 저희가 그 네, 집에서 쿠옥 씻는 경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NIF, NI에서 그 7명이서다 같이 다 같이 사왔는데 맞아요 네, 사실 그게 조, 조금 불편한 감이 아, 그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돼서 더워요 이산화탄소 <웃음> 아, 진짜 <웃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웃음> 그래서 희생이 혼자 쓰고 제이크, 제이 쓰고 그리고 제, 제, 나머지 1명 제일 큽니 근데 이게 또 그게 너무 커요 이게 인원스만 보면은 제가 약간 꼼...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저희 <웃음> 가위바위보공정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키가쓰 거였잖아요 그니까 원래 마트야. 3, 이였는데맞이니까아 아니 니키가 아니, 씨, 자꾸 형자 쓰는 걸로 가이바이브로 뭐. <웃음> 하자 해가 아니, 왜냐면 거기 너무 작아요 그렇게 약간 두명 쓰기엔 좀두명 쓰기엔 좁근데한명쓰기좀 애매한 약간 좀애매한 침대가 안 되는 거 그쪽은 딱두명 괜찮은 가이바이브로 근데 무서워하겠다는 진짜 저희 막 너무 좋아져 진짜 어, 우리밤이 형이랑 같이 쓰자고 했는데 우리 방도 형이랑 같이 쓰자고 했는데 여기서 거짓말 진짜 계속 가위바자고막조은이 그때 가 진짜 역대급 가부였죠 근데 차라리 혜승한테간게 다행이야 막내가 야는 말이야 저도 같이 쓰고 싶어 아왜 그래 진짜 <웃음> 뭐 좋다고 말라고 <웃음> <밟아버> 했잖아 <웃음> 너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기면 혼자 쓰고 싶고 이뭐 <웃음> <웃음> <웃음> 하다 있겠네, 이거 이원이꼰대왕 <웃음> 박성훈이래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아, 장난 장난 꼰대왕이야 박성훈 안경고 써버리고 싶다 근데 한번 박수 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밖에 안 먹잖아 너. 맞아, 나, 나 라떼밖에 안 먹네 단일 다 먹으니까 <웃음> 라떼란 말이야, 아메리카노랑 안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맛있다 팬케이크 음 아, 진짜 추천 그 맥도날땡 음, 거기 팬케이크에 다 아메리카노 1 0 세는데 대 10대, 10대, 10대, 10대, 1 0뭐 나왔지 너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대1 0 맞다. 아대1그대 10대, 그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는0대 10대, 10대, 1 0이랑 같이 10대, 10대, 10대, 1 네. 아 그거, 그거 그 얘기해 드시면 우리 그 공포 그거... 아 그거 안데 원래 성인이랑 같이 보면 볼수 있어 아 그래요 아 아니, 그거 아니요 그 원래 봐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네. 아, 근데... <웃음> 그 십구장 혹시 뭐 아니야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공포 영화니까 공포 영화 어쨌든 이제 공포 영화를 제가 볼수 있어요 원래 못 봤는데 <웃음> 좀잘 보지 잘 보기 된거 같아요 어, 뭐야 오돌 여기, 여기 이거 있어서 저한테 방금 비 빛... 빛... 빛... 빛... 깜짝이야! 벌레 있는 줄 알았어. <웃음> 벌레 있는 줄 알았잖아. 어, 여기 거울 있는 줄 알았어요. 벌레 있는 줄 네, 알았어요. 한번 돌아주면 안 돼요? 오케이. 뭐 봐요? 이거 이거에 빛쳤어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벌레 있는 줄 깜짝 알았어요. 깜짝이야. 근데 갑자기 이게 빛 왔어요. 깜짝이야. 그럼 이제 수식을 하셔볼까요? 듬뿍 화를볼줄 아는 야원나 수식을 써가지고... 공부영화는 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은 정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좋아 o u t me? What is it? What is i 이 What is it? What i 전제 t What is it? What i 뭐라고 그때는 섹시 호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귀여운 아, 제이크라고 할게요 아. <micro> 귀여워요? 그리스 안 하시고 지훈이 귀여워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훈이 귀여워아니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러면 호주에서 치명적인 그냥 그냥 무대 천재 할게 그냥 제이크도 아니고 무대 천재 제이크 아 무대 천재 제이크 예, 무대 천재 무천재 오케이 무천재무천제이크 내가 수식어를 제이크라고 할까? 길래? 네. 안녕하세요, 아, 제이크 네. 그 제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제이크 제이 a k e 니 chicken. Nicky, maybe. Tiggy, I 저번에 어떻게 했지? o 틀 마이클 아, 아. 그, 그, 어... 아 l 아. i t t 이 l e m j a 천해 주세요. 어... 니키 recommend the n i 댄스 왕자 <웃음> 왕자를 먼저로 왕자. 왕자. 왕자. 왕자 너도 아, 한번 아, 해 봐라. 해 보라고. 왕자. 왕자가 왔던지. 보세 왕자. 아니, <웃음> 왕자 어때? <웃음> <웃음> 왕자, <웃음> 왕자. <웃음> 왕자에 앉았으니까. 아, 나 위에 앉았잖아. 내 근데 진짜 어가 맞으신데. 오, 아 이거 맞아. 니키 아, 사진은 진짜 포토그래퍼 이렇게... 니키. 네. 아, 근데 보통 그쪽을... 포토그래퍼가 이름이니까. 그냥 사진 가 약간 예명이 진잖 아니면 아 니키 작가인데 그냥 니키 니키가 좋은데 사진 잘 찍는 니키입니다. 솔직히 니키는 약간 예명 같잖아. 아 근데 나 이거는 니키. 뭐지? 근데 보통 우리는 나나 같은 경우 재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니키도 분명히 니키니까. w 키 k 키 w 키 k 키 wiki wiki w i k 대충은 잘하게 됐어. 이키 한국 이름 정해 놨어. 오! 오, 오! 좋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어. 제이크 준일이, 막 스티브 이러면 오리지널은... 근데 솔직히 한국은 뭐 그런 거 같아 철수? 이을 텐데? 네? 오리지널, 내가 철수 내가 봤을 때잘 철수 내가 봤을 때잘 민서 그런 아, 그럼 진짜 맞아 민서 어, 진짜 많긴 한데 민서, 니키 아, 네, 철수가 잘 어울려 철수 니, 니시모나 철수, 네, 네 철수. <웃음> 너무 도구하 너무 불구하고 불구 나올 거 같아 철수, 영수는 너무 불구하고 그래가지 웃기지 아그남철철미신물라철수미신철수미신물철수 <웃음> 그래. 철수 야, 야 뭐하다 갑자기 <웃음> 난 김철수 어때 마음에 들어니 김철수 <웃음> <금방>. 나 신철수 <웃음> 박영수 니복철 <웃음> 나세요 <나왔어요>, 복철 미신물라 복철, <웃음> <미시부러> <웃음> 야, 복철. <잠시만요>. <웃음> <웃음> 무슨 대책이 맞 오케이 제철수 그럼 어떻게 봐? 느낌. 철철 합시다. 같이. 수식을 철쳤다고. 2시 철수 이게 되게 어, 좋은 출. 의미를 한번 봐봐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철쳤 한국 이름으로 갖게. 소나무 철 그거 그거 있잖아. 뭐 알을 수. 소나무 물수. 물수. 철과 물들은 도나무. 천하의 덕칠. 덕칠. 덕칠. 덕칠. 덕칠아. 음 만드기 만드기. 이나이나이나이나이모이니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 니키 아니. 음 아, 니키 진짜 철수이 해? 철수 모야 이모야. 이모야. 이모야. 이 철수가 모야야 이모야. 이야 이모야. 이야돼야 아, 근데 나는 진짜 니키, 한국 이름 만들어주고 싶게 했어 음, 철수도 좋은 것 같아 되게 정가 정정 철수 잡는 저도 제이이 형... 니킴, 니킴, 니킴 나도 아, 이형정성 그래, 철수야 <웃음> 철수 철수 <웃음> 오케이 오케이, 넥스 네. 은 제이 오케이, 뭐 하잖아 제이형 추천해주세요 recommend t h name, b a 추천 성이가 좋. r e 성이가 그때는 쫑생을 말할 수 없었잖아요. 아, 딱 아. 결성 바로. 근데 자기 진짜. 아니면 쫑생이 약간 노블 제이 느낌이야. 응, 음. 노블 제이 제이입니다. 노블 제이. 그, 그, 아니면 약간 제이 제이 제이입니다. 제이 제이. 근데 제이가 본인 입으로 쫑생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오? 맞아, 오, 진짜. 그럼 쫑생. 어. 네. 여러분 거. 원하시나요? <웃음> 원하시면 <웃음> <웃음> <원하시나요? 웃음> 아, 아, 옥수수 만들어요. 옥수수. 옥수수. 아, 한정 소리가 들려 옥수수.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은 제일 이상 아무 때도 본 거죠? 청생 <웃음> 말고 너무 뭔가 약간 쫑생이니까. <웃음> 어, 어, 종생? 종생. 종생. 어떻게 넣어 러앙생. 러앙생. 외국 그 뭐야, 그 그러니까 한 번도 뭐, 뭐, 이런 뭔 들지 않았던 거라고 뭐, 새로운 거 맨날 듣던 것만 들어서 맨날 듣는 거라고 하고 맨날 뭐 앵글이 보뭐 쫑새 뭐, 뭐. <웃음> 앵글이 보 <보드. 웃음> 아, 그, 그런 거 같던 거앵 맨날 듣던 것만 들어서 <웃음> 색다르게 한번 그러면 그냥 아... 오, 근데 옥서안원나 드시는 거아 수. 아 수호이는 그냥 아니콘 혼재유수. 혼재유수. 혼재. 혼재. 올라온다 올라온다. 콘지 코드 사랑하는 남자. J 혼사나. 혼사나. 혼사나. 혼사. 혼사. J 오케이. 안면. 혼사나. 혼사. 혼사나 좀 붙는다. 뭔가 좀잘 붙긴 한다. 혼사나 진짜 좋아하는 아 실제로. 진짜 좋각이네 아니 근데 옥수 버지좀 오래돼가지고. 네. 콘텐츠. <웃음> <웃음> 어차피 맛도 안느지잖아요느요아 <웃음> 아, 오늘 아 이참에 집가집고 콘치즈 에 노력을. 오. 어. 어. 아, 우 얼마 전에 노트북을 봤거든요. 음. 한국에서 만들어진 열개막뭐 음식 의외 그런 음식. 의외 음식 있는데 콘치즈가 있었어요. 어, 콘치즈가 한국 거야? 한국 끝에 그래. 봤는데. 그래. 오. 네. 오. 역시. 어, 오, 근데 그수있같 한데. 한 입만을 지나야 해. 꼭꼭 깜짝면무건같그생선집 네, 그럼. 공짜로 주잖아 그래서 한만먹 그러면 저는 콘을 사랑하는 초등 너 사랑하는, 사랑하는 남자예요. 오케이. 콘을 사랑하습니다 예. 예. 희승이 형. 예. 만난 콘만 예. 예. 센터. 그거는 예. 이제 지나갔고요. <웃음> 그럼 저희가 예. 그럼 정해줍시다 예. <웃음> 센터 만능. <맞는. 웃음> 센터 만능. <맞는. 웃음> <저는 웃음> 그런 거 밖에 생각이 안나니까 저는 음악 전자요 예음악 o t s 요 r e I'm not sure. I'm n 너무 한 u 스러운 m not sure. I'm 능식으로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거 not 음, 그거 어때? i 승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모사 r 모사 m 모사 t 모 u r e I'm 오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비니 뭐캡뭐 해달라 해. 저는 규모. 안 연습할 때 무조건 쓰는데 희승이 형은 약간 평소에도 좀 빠져. 원래 연습 때부터 그랬어. 맞아. 요 연습 때부터 그랬어요, 맞아요. 때부터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나도 말. 아, 이 고유 패시브. 예요 그리고 진짜, 진짜 잘 알려져. 뭔가 약간 지저분해. 네, 뭔가 머리를 보면은 지저분해. 오늘 <웃음> <나 웃음> 쓰고 싶어요. 그냥. 오 캡보이 전체데 약간. 캡보이. 캡이갭보 있잖아. 아, 아 이거 그리고 이렇게 캡. 캡틴. 어? 아, 이거. 오 이거. 짱짱. 다들 이날 멋있게 만들어. 캡틴. 예 캡틴. y e 우리 선물은 고 일단은 여기 있으니까 캡틴이. <웃음> 뭐, 캡틴이 리더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 오케이, 그럼 저는 캡볼을 가겠습니다아 캡볼이 좀 우울거리지. 캡볼. 아니요, 캡볼이 왜안 돼요? 약간 느낌 있는 거 같아요. 마지막 센터보다. 저는 그러면 은 한국말로 모사담이라고 모사람은... 근데 캡이 좀... 영어로는 안 좋겠네요. 캡볼요? 약간 캡. 캡이나면 약간... 캡틴 아니야? 약간 거짓 아, 뭘까? 거짓말 안사랑 거짓말 안사 저는 그런 no 아, 아, no no no no 사람 아니아니 a 요 d Kojima. I kept it again. Where would we say? He passed 네노 s s i a n No cap. No cap. No 노캣 p No cap. No cap. No cap. No cap. No cap. No cap. No c a 이 No cap. No cap. No cap. No c 아 근데 헤드는 다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장 그런 솔직히 좀 아. 구린 것 같아요. 캡보 한보좀 이상. 어, 저 그러면 그냥 모사나. <웃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웃음> <내가> 컨셉은 <웃음> 좋은데 그 이름이 이렇게 음음 캡캡틴 은데 캡틴 그냥 모사나 하겠습니다. 모사나. 아콘셉 저는 번도 생각해 봤는데 아직 안찍겠죠역시 약간 저때1년 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성장했잖아요. 아이돌 프로가 좀 그러면 성장, 성... 아이돌 프로 성혼입니다. 아, 아, <웃음> 뭐 성은... 아, 아이돌 프로. 색깔이 지원 아이폰 아 그런 거예요. 아이폰 프로 성혼입니다. 뭐성 아이 11 성혼입니다. 아니면성혼 프로입니다. 21년이니까 21이죠. 그럼 아이돌 프로 맥스 아이돌 21. 프로 2일 성혼입니다. 2맥년은또 그... 21로 성장하면 아프잖아요. 이제 앞으장하는거하 <웃음> 성장통 성성장 이거 이건 뭐라 그래요 성장통 이거. <웃음> 이거요? 아뭐한 사유건 같은데 그거는 그거. 뭐 성장 그런 거라고 하는 건 없지? 이게 상당있죠 <웃음> 있어? 네 그래 아이돌 프로로 갈게요. 네 아이돌 프로 아, 아이돌 아이돌 프로가.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13이 나왔습니다. 음 아이돌 <웃음> 아, 그래. 프로 맥스성원13 프로 성원 13 프로, 13 프로. <웃음> 13 프로 기계 이름이야. 어 막. 그러면은 다 정해진 거예요? 응. 음. 한 명씩. 아, 야, 너 뭐였지? 진짜 오래 걸렸다 뭐지가아니 아니요 무대 천이 무대 천정 뭐예요? 너? 아 맞아 맞아 요기원이 <웃음> 뭐였어? 아, 정뭐지 아, 아, 정원이 뭐였공포영화 공포영화를 잘 아, 보는 아, 공포영화잘수 아, 아, 잘 아, 공포 있는 정원 아맞아 어. 아, 아, 근데 진짜 별로 안무섭 아, 이제! 이제는? 이제, 이제. 이제는 볼수있철수 <웃음> 제일 기억에 미신플 25번을 쳤어요. 군사나 54. 나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2 5으로하요 오케이, 선 안녕하세요. LF입니다. 완전 우신입 아. 아야 우리는 한층 더 이미 숙숙지 아직 신입이제 목소리 조금 더 낮아졌고. 아, 2년 차거든 2년 차. 너무 좋다. 벌써 2년 차야? 이제 아년정에 2년차좀 e r m a 근데 애교참2년차 동안 애교 r w 수 a 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I'm tired.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Let's go. Let's go. t 저 2, 와아아 오케이 어뭐 하는 거 아니야 레스 까오 레스 까오 레스 뭐안하세요 지금 전제 떠나입니다1일년 뒤에 아 보시죠 18일 1년 뒤 18, 내가 서슨 이거 가 1년 뒤에 후회할게 18년째 애교 외계먹어보고 애교 잘이 어, 어, 1년 뒤에 시작해 3 됐다 이거 너무 지방 2년 뒤에 지방 2년 뒤에 지방 2년 뒤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 아 어, 맞아. 시그니처. 아, <목소리> 서도 있잖아. 소 네. 원래 소 같은 있어. 아 맞다. 아, 소 같은 있네. 너 유혹이 네. 얼마 안 남았어. 유혹이 한한 개월, 올해 아니구나. 추석에 하지 않을까? 어 소. 근데, 아 근데, 근데, 근데 이번에도 소 뜻이야. 그러니까 소야. 소해. 소불. 그러니까. 아니면 소는 그냥 진짜 하트 하트 만들어가지고. 이건 비자 엄청나게 유혹 만들어가지고. 사실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어. 그러니까 합체가 이렇게 아 이게 그건 거죠. 얼굴에 그거. 아니지. 이 얼굴이 소를 닮은 합체가 아니나? <몬로> 그러니까 하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귀를... 아, 그건 아니고... 학제경, 원작자건, 암흑자야. 하트를 이렇게 반으로... 그니까 러 사랑으로 위에 만들어냈다. 사랑 범위에... 그니까... 그게 아니라 퀄리티랑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있어, 그 리야. 직업병이야. 이게우리서 이제 도킹... 도킹 시킨 거지. 그게 이해가 됐어. 무슨 뭐... 아무 녀석이... 그 사이에 갑자기 디테일을 따지면서... 아. 이거... 나의 와이파이... 아무데서든... 와우... 애교 전체... y e 내년에는 바뀌었 n d Pakistan. So, w h 요 t h a 네. 이거 유 e d 유 o u hear your man, not that you can't start. You didn't hear b u s 가 o n Lenin and Busson. e 호랑이가 n d e r the soul, I didn't 에 e a 호랑이 열정. 호랑이 독기. 저는 양띠인데. 세 번. 양띠. 어,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저는 나말데 나도 말띠. 어, 너도 말나원이너말 너도 말 당연히 말 두시. 뛰어나. 두발씩 두와 정말 기야 뛰었는데 이거 도너 무슨 다른 차별했잖아요. 어? 아이들 가문에 이러면서. 아이들 때어에 의지형, 의지형이 나어 너도 말띠야? 어나 말띠인데. 진짜 너 다시 보니까 바보 같더라 진짜 바보 같아. 아, 같은 띠야? 같은 애들어왔 말띠야? 너도 열아 살이야? 어, 나도 열아 살. 아너그 신기하다. 이러고. 몇 연기. 년생이야, 뭐, 돼지, 돼지 뭐. 아니야. 아니에요? 지 아니고. 원숭이 전에가 뭐지? 아후구나 그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 아저뭐였지 그게 들어잖아 제일 빨리 들어 원래 소가 왔는데. 가이게소 등에 타고 있다가 먼저. 맞아 갖고 지가면서. 그렇죠 뭐, 왜주요 그런 게 어디서 그, 그, 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예요. 요 그런. 거... 근데 그... 원래 용이 제일 빠르지 않냐? 이제 그래서 맞아. 그래서 곰이 아니 이 없고 막 이제 그 개구리 아 개구리 같은 경우 말이 없어. 제일 빠르지 않나? 개구리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뭐, 이유가, 있는 그게 없는 이유가 뭐. 그런 게 없는 이유가 겨울잠 자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고양이가면 나중에 아니, 이렇게 아니.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가 뭐. 닭 뛰네. 닥 뛰다. 닥 뛰네. 겨울잠. 그런데 호랑이가 다잘 먹지 않나? 이런 거 하루 현실적 서울. 빠지면 안 되지. 이 이건 시거다봐내 차인가? 도시거. 어, 도시가 아, 시 다시적 평나 아이돌 성금 프로. 리볼 o n 아이돌 성은 <좋은> 프로. <웃음> 어. 아. 그 기능거말해줘 기능, 기능 말해주세요. 블루투스 아어 새로운 소프트웨어, 13형. 1 3프로 안녕하세요. 아이돌 아, 소음프로입니다. 21버전이고요. 네. 21 네. 버전이고요. 네. 아, 기능은 아, 안경을 어 모르, 모르겠어요. 좀 말을 좀. 누가 벙긴 것 같아서. <웃음> 약간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말하고. 눈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왔어요. 이제 카메라가 약간. 그래서 안경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쪽을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습니다. 음, 그 그래, 디자인이 <웃음> 좀 이뻐졌어요. 좀갑자 보는 좀... 살짝 눌라이 차단 기능이잖아. 눌러야지, 차감되고시력을보호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제 디자인이 좀전 버전보다 좀... 어... 갑자각갑 그럼 다음 버전은 뭘까요? 다음 버전은 22 버전. 22 버전 아, 기능이 좀. 다. 음에는 나의 소식. 리뉴 레버 더피 계속... 이 <웃음> 계속... 이거는 계속... 이거는 계속... 거 계속... 이거 <웃음> 계속... 이거 계속... 이폰 계속... 이거계이폰 계속... 이이 계속... <웃음> 정원이는... 전뭐 하는 게 없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공포영화를 잘볼수 있는 정원입니다. 야. 야, 야, 야 <웃음> 그래도 그때보단 남대. 부럽다. 난잘못 네 어, 네네 보거든. 네 근데 저희 근데 아직 못본는 사람 드라마... 네. 아니잘볼수 있는데 후유증이저 <웃음> 그거 봤어요. 아 말해도 되나, 이거? 진짜 말해도 될거몇 세인 줄 몰라요, 저 찾아볼게요. 아 내가 근데 15세야. 15세야? 15세, 15세야? 아, 15세 맞죠. 저기 그거 봤어요. 곤지아. 맞아요. <웃음> <웃음> 15세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 근데... 좀 무섭긴 해.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는데 정원이가 뭐 괜찮은데 이렇게도 이가지고좀 놀랐어요. 근데 게 뭔가 CGT가 너무 많이 나와. 아 진짜? 아, 너무 무섭다. 이게 너무 무서워. 근데 이게 몇분나 너무 갑자기 누나왔다 우리 진짜 무서워. 다 같이 7명에서 공포영 한번 보면 진짜. 저희, 절대 못. 말해. 가족 영화 보고 싶은데 응. 고르는데 막 서로 아. 싸우다가 막 보기 싫다고 막 하다가 3시간 걸렸나? 이참 <웃음> 우리 좀 진짜 네, 보자. 저희는 오늘 오늘 언제 한번 같이 갈까요? 영화관 갈래요? 어, 아 너무 좋아. 지구 오늘 동파랑 아, 아, 아, 같이 옵시다. 오늘 같이. 그건 너무 오래돼거든요 있죠. 진짜. 나는 액션이 압도 그런 것것거 좋아해요. 약간 SF SF, SF. SF. 공포히어로 약간 공포 보는 거. 어. 자 그리고 다음 아 저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곧 컴백도 하고 mm -hmm. 예스 s 예 컴백도 곧 하고 어 노린 거예요 노렸어요 <웃음> 컴백도 곧 하니 하고 이제 정말 대박이잖아요 지금 오늘 안무 에서했는데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실 정도로 정말 대박 인게 준비됐으니까 뭐나 뭐였지 인사? 갑자기 감을 말해, 감을 말해, 혼자서 앵 야, 리 갑자기 끝나고 해? 아, 근데 깜빡... 아, 네. 신수는 <웃음> 어, <그러면, 웃음> 아, 네, 아, 저는... 나중에 하는 걸로 볼게요. 아, 부대제제이입니다다다 해보세요. 내년에 전화가 돼. 신수는... 신수는... 신수는 전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대춘제 제이키입니다. 그럼 오늘 시작해 <웃음> 안녕하세요. 철수, 철수, 철수, o 철수. 니다 <웃음> 이거 재밌다미다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미쳤습미철수미철수미철수미쳤니 형은 그니수수옥습니다미수습니다미쳤남니다미사습니다남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 j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이거 한번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머리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맞아요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맞아 여수 무한도때그 너무 위험해, 데 진짜 한번해안 돼? CJJ입니다. CJ c CJ CJ CJ CJ CJ CJ CJ CJ CJ c CJ CJ CJ CJ CJ 안녕하세요. 모 h e r 생입니다 a w 노캐 노캐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 care. No care. No care. Okay, you h 그 v e 뭐든지 모 v e 사랑하는 I have a car. I have a car. I have a c h c have 다 car. I have a car. I h a 진짜 시간 빠르다 저 이제 처음에 약간 감을 좀 잃었다가 V l 감을 응. 후반에 다시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재밌네요 그거 진짜 네.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 응. 저희도 푸시 걱정 많이 했잖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내근 아, 금방 금에 다시 이렇게 2종 <웃음> 7명 모여서 네. 안전한게 다시 바로 이제 열심히 달 준비가 되니까 맞아요 네. 걱정하실만큼 막 그렇게 아파 엄청 막아아지는 막, 않았어요. 네. 맞아요. 엄청 맞아요. 그냥 네. 네. 네. 네. 쭉 네. 넘어갔습니다. 네. 네. 아무렇지 네. 뭐 코로나가 있어서 네.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고, <웃음> 네. 보고, 네. 보고. <웃음> 건물에서도 많이 하고 아, 네. 내가 드라마를 <웃음> 볼줄 몰랐어. 제이크랑 내가 <웃음> 드라마 빠져있나? 저랑은 이게 자주 게임도 많이 하고. 저 영평도 거의 한두 시간마다 아니 정원이가 매일 무슨 뭐 하고 있는 계속 전화. 매일. 심심해서 그래서 그래서 막 맨날. 심심했어 형, 응. 아니 근데 나랑 정원이랑 <웃음> 그 뭐냐, 누구였지? 희승이 형, 나한테 전, 나그 뭐냐, 맨날 음. 똑같은 밥이 응. 나오, 나오거든요 아 나도 못하셨죠? 저도 저, 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똑같은 밥이 어, 장소는 다른데 장소는, 장소는 다른데 저똑같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곳 세븐님 하여튼 서, 정원이 맨날, <웃음> 형 컵나무 나왔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이 형이 계속 받아줘서 어? 되게 재밌었어요 아. 저도 좀 자주 받아줘 맞아요 정을 항상 받으면 무조건 똑같은 약간 위치 패턴 <웃음> 다 똑같은 그고 <웃음> 똑같은, 어,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근데, 표정. 근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무튼 근데 네. 1년 근데 아직 데뷔는 1주년 안 됐잖아요. 결성 결성 1주년. 이 날이 정말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더큰 날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0시 12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속 You see me to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a k i d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아 그래도 네. 네. 코로나 응. 정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겨내 I 파이팅 t k n 저희도 don't k n o 네. I d o n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모두. 캐처 타임. 어, 오케이. 이런 느낌 나 어. 건강한, 건강한 포즈. 건강한 포즈. 건강한 건강한 포즈. 이거해. 뭐. <웃음> <건강한 웃음> 야 지금 건강이. 건강한, 건강한 포즈. 건강한 포즈. <웃음> 건강한 포즈. 오케이. 하나 두 셋. 하나 두 셋. 하나 두 셋. 하나 셋. 1주년에게일 할게요. 할까요? 네. 그럼 위하면 2주년. 아, 2주년. 2주년 때 우리 이렇게 4주년 3주년 4주년. 4주이 11주년 땐 2. 11주년. 11주년 몇년 뒤야? 10년 뒤 100만 100만 원. 1 100주년. 100주년 100주년 <웃음> 100주년. 100주년. 4주년. 4주년. 4주년. 4주년. 그주년4주주년 4주년. 4주4 이승이 <웃음> 이거 <세이도 오>! 와, <웃음> 1주년 약속. <웃음> 약속해, 약속해, 약속해 약속해, 약속해 와, 이거 <웃음> 그 노래 음. 추억이 나 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또다 같이 복귀했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네또 네.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 안녕.